나중에 우리 구독자들 모이는 건 어? 몰매 맞을지도 몰라. <웃음> 다들 그러잖아. 안티피디가 진짜 안티네요. 네. 그러잖아. <웃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실제로 보면 얼굴도 잡고 되게 하얗고 잘생기셨는데, 아, 왜 영상이 그렇게 나오죠? 능력자야, 진짜. 어떻게 저의 각도를 저렇게 못 잡아서 이상하게 만들까? 아니야, 너에 대한 시기 질틀 수도 있어. 모든 게 짬뽕 돼서 그런 것 같아. <웃음> 너에 대한 감정도. <웃음> <웃음> 나 이거 내보냈다.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운동장입니다. 오늘 홍대 쪽으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이동하고 있는데, 유림상의 가맹 1호점이 홍대에 먼저 오픈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 왜 홍대에 오픈하는지 그리고 홍대 상권은 지금 어떤지 그리고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자영업자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움직여요. 홍대에 지금 가맹 1호점도 나가지만 유로포차도 하나 오픈할 계획입니다. 자리도 지금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가계약은 했어요. 가계약은 했고 홍대에 이제 유림상회가 1호점이 감행 1호점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홍대에 유로포차도 같이 오픈을 합니다. 유로포차는 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유림상에 오픈하면서 어차피 홍대에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구나 해서 어차피 관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또 체크하고 잡아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럴 바에는 유로포차도 오픈을 해보자 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자리를 나름대로 선택을 했어요 요 시기가 아니면 절대 이런 조건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대 상권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거부터 먼저 제가 느끼는 점을 알려 드릴 거고 두 번째 방송에는 이제 유림상의 가맹 1호점이 인테리어는 어떻게 갈 건지 앞으로 유림상에는 가맹점 나가는 곳마다 인테리어가 계속 바뀔 거예요 컨셉은 똑같은데 지역에 맞게 그리고 그 가게에 맞게끔 그런 부분 위주로 인테리어를 바꿀 건데 홍대점은 컨셉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려드릴 겸일단 가서 먼저 홍대 상권부터 제가 파악한 상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서 보시죠 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홍대 무슨 거리라고?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뛰면 안돼? 야 뛰면 혼나? <웃음> 죄송합니다 동네 아이시 같지? 자 여기가 홍대 걷고 싶은 거리인데 얼마 전 왔을 때 여기 권리금이 원래 형성이 되어 있는 게 7억에서 8억 정도 권리금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가 한 5억 정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상권 파악한 부분이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보시죠 일단 생각보다 여기가 넓지가 않아요. 새마을 직당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상권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제일 핫한 거리긴 합니다. 제일 핫하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거리긴 한데, 앞으로 홍대 상권이 어떻게 바뀔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장사를 하려면은 여기는 지금 기존에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오기 힘들어요 왜냐 너무 비싸게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너무 월세가 비싸고 권리금 비싸고 잘하는 사람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들 아니면은 나름대로 장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어 캐치를 못하고 들어오거나 그거 아니고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요 상권이 계속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상권은 계속 옮겨 다녀요. 계속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 상권 중에 하나가 홍대 상권이긴 해요. 근데 요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메인 상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염두에 두고 파악을 했고 저쪽 술집 그리고 클럽 쪽 있는 자리 그쪽으로. 저희 유림상회랑 유럽호차가 들어갈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거기 가서 설명을 또한번 다시 드릴게요 야 뛸까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좀 전에 아까 그 걷고 싶은 거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기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걷고 싶은 거리 쪽은 1차 집들입니다 고깃집 닭갈비집 그리고 뭐 삼겹살집 이런 부분이 많이 몰려있는 자리고 이쪽은 술집이 많이 몰려있어요 포차거리 그리고 뒤쪽으로 또포차거리 술집이 이쪽에 형성이 많이 되어있고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죠? 자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저쪽이 이쪽으로도 행사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형 행사도 이쪽에서 많이 하고 여기 지금 주차장 보이시죠? 여기 주차장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더 도로가 넓어지고 행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겠죠. 나눠 먹기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1차 집때 사람 몰리는 곳이 있고 2차 집때또 사람이 몰리는 곳이 있어요. 그거를 잘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 집 방향은 이쪽이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림상의 1호점을 어디에 얻었냐 하면 이쪽입니다. 어, <웃음> <웃음>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유림상의 1호점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코너 자리, 포차거리 양쪽이 다 보이는 자리고 이쪽으로 지금 바로 옆에 할맥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또 먹자 골목이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요런 공원들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주차장이 다 없어지고 가게가 환하게 더 보이겠죠 쉽게 설명하면은 걷고 싶은 거리, 메인 거리에 잘 보이는 자리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쪽 상권이 이쪽으로 반 이상은 넘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간파하고 이쪽 자리를 선택했고 일단은 권리금 싸고 월세도 저쪽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쪽은 또 자리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많이 옮겨 오겠다 판단해서 이쪽을 선택을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없어지면 은 여기가 활성화가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홍대 상권은 제가 그렇게 바뀔 거라고 판단하에 자리를 얻은 거고 여러 가지 다 따졌을 때도 어, 여기 상권이 훨씬 낫다 판단해서 이쪽으로 얻었습니다 초반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시장 조사하고 나와서 뭐 가게들 많이 알아봤었는데 제가 다 커트했습니다 왜냐? 다 문제점이 있는 자리더라고요 쉽게 설명하면은 요 자리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딱 싸매고 있다가 아, 이 사람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푼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권, 음, 뭐. 유로포차 직영점 들어가는 자리다 아, 유로포차 직영점 들어가는 자리는 요쪽 살짝 돌아서, 어, 요기,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 쪽 방향입니다. 네, 지금 뭐 정확하게 가계약만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는 제가 좀 곤란하고 일방 통행 적혀 있는 쪽, 그 안쪽에 바로 있습니다. 유로포차 들어가는 자리도 어떻게 보면 메인 자리죠. 예. 네. 오늘 그첫 번째 방송 홍대 상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은 다시 또 촬영하겠습니다